우리는 사진 편집을 하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것은 바로 포토샵 포토샵 말하자면 포토샵은 1990년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포토샵은 매달 요금을 청구한다 이걸 써야하나 말아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는 바로 픽스! 완전 포토샵하고 똑같죠? 이 정도면 포토샵급이니까 공짜로 쓸수 있어요. 여러분들 잘 사용하세요. 링크는 아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